기간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따져도 적어도 3,00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신약의 계시는 불과 일제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는 모든 구약의 계시를 포괄하고 승계합니다. 신약의 계시는 점진적이고 체계있게 저자별 혹은 주제별로 배열을 이루며 모든 구약계시를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에 대한 해설과 또 장차 또 다시 완성의 차원에서 이루실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이제 신약의 첫 단추를 여는 건데요. 신약 전체에 대한 내용을 그리또 중심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해 신약의 기자들이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서론 부분만 보고 오늘 말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사복음서는 그 예수 그리토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 각기 다른 주제로 독특하게 접근해서 전개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토에 대해서 쓰면서 아울러 그 예수께서 열어 놓으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오늘 뭐 본문인데요. 마가복음은 이사야서에 소개되고 있는 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또에 대해 복음과 관련해서 기술해 나갑니다 이게 특징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구원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일하시는 구주 그리또에 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방인들이나 여자들 아이들의 등장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심오한 영적인 면을 부각하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가르침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라고 해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복음을 보는데 같은 복음을 이면으로 보고 이면으로 보고 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봤어요. <웃음> 그리스도 중심의 그 나라에 대해서 <웃음>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차서 있게 그리토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그분의 신성적인 증거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태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영원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쭉,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시대에다가 어떻게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취하여 오게 되셨는가 하는 것을 펼쳐나가시면서 이제 이적부터 시작하고, 뭐, 뭐, 뭐, 혼인잔치, 그렇게 쭉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 진리, 이런 물, 생명의 수, 이런 것들을 쭉 아주 영적인 면들을 부각해서 그리토의 사역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웃음> 사복음서 모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토의 생애와 가르침과 연관지어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고려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 용어를 쓰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쓰고 있으며 그것은 성신님의 또 감동하에 서로 충돌함이 없이 완벽하게 서로 조화가 된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신님을 보내셔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로 하여금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하고 확장되고 완성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펼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작정에 따른 그리도의 새로운 천상의 통치가 성신님의 역사로 보편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어 나간다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성신의 행전이죠. 약속된 성신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저들이 보편에 애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시 그시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 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만방에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뭐좀 서신서에서 보면 그것에 대한 그 역사적인 기술에 대한 해설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만물 충만을 위한 이런 그런 구원의 역사,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서신을 보면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는데 저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열방을 통치하시는 보편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의 시편 낭독을 2편으로 했는데요. 그것이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열왕들을 파하고 그 왕국을 세워 나가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 이 땅에서 이제 오셔서 그 일을 어, 이루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참, 못, 못,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웃음> 그렇게 해서 그, 그 보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나 예레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리도와 연결하여 이방인들이 그의 통치하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그 언약을 성도들의 그, 그 탁월한 언약을 성도들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성, 어, 성신께서 성 그, 그 돌비에 새긴 것에 비해서 놀라운 광채로 성도들의 신비에 그 새겨고그 광채를 빛나게 하신다. 율법의 영광과 그리또의 광채를 대조 비교함으로써 새언약의 뛰어남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구약의 개시가 그리또 안에서 새로운 개시를 내다보는 것이며 또 새로운 개시 형태를 제시한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그리또를 지켜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안목으로 새언약의 체결, 복음의 세계적인 사명, 성신의 사역, 그리토께서 메시아의 왕권으로 높아지심 그리토의 모민교회 마지막 날들은 현 시대와 오는 시대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자서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바울 서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높으신 경영을, 창세전에 그 계획하신 경영을 얘기하시고, 그것이 그리도 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이제 그, 그,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사회와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덕윤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첫 창조에서 계획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 가운데 명백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뭐 못하는 부모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부모는 진, 진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썼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적의 선자로 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그 아들이 예수 그리토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계시의 진행과 발전 그것이 무엇을 목표하고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실체이신 그리토 안에서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토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그리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 참 장막을 부리시는 그리스도, 구약의 그 모형적인 계시의 그 가르침으로 그 성막과 성전을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참 성전으로서, 참 성막으로서 이제 어떻게 그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흔들리지 않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가져오신 그리토에 대해서 소개하고 최후 심판을 이루실 그리토에 대해서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야 할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 그리토를 그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일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별미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소 기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행함으로 그 진실함을 보여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아주 세밀하시고 꼼꼼하셔서 단순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부하고 무법주의자처럼 살아갈 것을 아시고서 이제 그렇게 무법주의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신령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신칭인 뿐만이 아니고 그 행위로서 그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 대해 외모를 보고 차별하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휴 어서 오시라고 상자를 내주고 교회 안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오면 차별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믿음은 헛, 헛된 믿음이다. 그리고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 미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세상과 벗하지 말고 부자되는 일에 착념하지 말고 <웃음> 인내와 기도로서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안 나오는 성경이긴 하지만 자신이 그리도의조공으로서 이런 권면을 한다는 것을 초두에 내세우고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주님의 지혜는 실천적인 지혜인 것이에요. 관념적인 지혜, 사변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말의 지혜, 말로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뭐 그건 야고보 저저저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튼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것도 그 마녀의 주제이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동역하는 일을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웃음>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은직임들을 어,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 또그 부분에 조금 나와 있긴 합니다. 그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토에 대해서 어떻게 썼습니까? 베드로는 그 옛날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토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기술하면서 그분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심바된 자이지만 이말세 성도들을 위해서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해 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볼때 이미 그 부분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토의 고난을 생각하고 감내하면서 의의를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웃음> 이 거짓된 자들은 항상 흉내만 내 빛만 있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빛만 있지 열정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웃음> 그럼, 절대, 그, 사변적으로 판단만 하고. 몸이 가지라. 이게 왜, 왜안 갑니까, 그거는? 고난받기 싫으니까. 고난받기 싫으니까, 불편한 게 싫으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리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참 영광 아닙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자원해서 참여해서 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의는요 그 행위로 확정지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의의 행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꼭 저기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이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이유, 이유가 하나님 백성됨의 이유가 그 행암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암으로 구원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믿음을 가진 자마다 행암을 나타내는 거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 이게 적은 일에서부터 그 어려운 것들을 그, 감당하려고 해야, 어려운, 큰 어려움을 감내하지, 적은 어려움도 감내하지 않으면서, 적은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큰 책임을 어느 날 갑자기 질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고난도 단계가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소극적인 의미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토의 고난은 적극적인 의미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게 적극적인 고난을 받기 위한 순종이에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리토의 능동적인 순종 단순히 죄짐만 지기 위해서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의를 이루기 그리토인들이 의의를 이루는 것은 행함으로 응. 나타내는. 응. <웃음> 신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시, 그 행함이 없으면 그건 다 조롱받, 그 신학을 가지고 조롱을 받아요. 응. 그래서 사실은 그그 싱클레어 그 포커스는 응. 그저 개혁주의 조직신학자가 그 성도의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인용하는 지 아세요? 존 웨슬레를. <웃음> 이게 고난은 뭐,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감내하고 실천하는 걸로. 완성이 됩니다. <웃음> 베드로는 그리토의 출연을 계시의 절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토께서 오셔서 부분적으로 계속되었던 심판의 사역을 마감하실 것이다. 그냥 그러니까 악인들이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악한 권세자들이.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악인들이 권세를 다 잡고 고난만 주면 완전히 우리가 사멸되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악인들을.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그, 꼭그 악인들이 권세를 잡아서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역사 가운데 보이시다가, 결정적인 때 이제 마지막 때 오셔서 그것을 다 완성하시죠. 최종적인 심판으로. <웃음> 거짓교사들은 그것이 없는 것처럼 속이면서, 육체적인 미혹으로 접근하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항상 자기 이권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안유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주장을 하. 거짓 교사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행복을 추구합니다 거짓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되는 거짓 성도들,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사이비 복음, 반쪽 복음, 완전히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반쪽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부여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만 강조하고, 실제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할 것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가난과 고난이 저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럼 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 시대 때도 있었고 에스겔 때도 있었고 뭐 다이사야 때도 있었습니다 <웃음> 신약에도 물론 있고요 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로 무장을 하지요. 그러나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삶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새 창조된, 재창조된 백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경영한다. 하나님이라도 자기 서포터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거짓된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토,께서 이제 빛으로, 뭐, 의의로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의 자녀 된 자들은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죽어라 하는 거죠.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는 걸로 갈라진다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뭐 게시록에서는 예수 그리토께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증거를 증언하면서 그분의 권세에 있는 심판주 되심을 정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오심으로 완성될 것인데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야구보의 동생 유다도 예수 그리토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신약의 전체 내용이 그리토 중심의 내용이에요. 이유다서는 그리토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들의 특성이 어떤가. 거기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예? 누가 누가 등장합니까? 유명한데. 우리 오늘 정독한 내용 중에 가인이 등장하고, 발람이 등장하고, 고라가 등장. 세 사람. 각각 유형이 달라요. 가인은,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으로 드렸어요. 천 열매, 천, 천 주님이 기뻐하는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렸어요. 형식으로. 그러니까, 왜, 나중에 주님이 안 받으시면 왜내거안 받냐고 이제 주님의 아벨을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태도를. 그 반란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이게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자극시키는 그걸 복음으로 제시하잖아요. 그걸 받아서 누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웃음> 그렇게 해서 사단의 꾀임에 들어갈 수 있다. 발람이 그런 인물에 우상숭배하고 정욕대로 살게 한 철저히 옛 사람으로 종교성을 발휘해서 살아가게한게 발람. 그 고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고라는 하나님의 직분자예요. 거기도 직분자고. 그런데 그 모세를 시기해가지고 왜 너만 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냐? 모세는 잘난 척한 적한 번도 없는데 왜 잘난 척하냐고 괜히 시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심판 열매 없는 가람, 뭐뭐비 없는 구름. 당을 짓는 자, 육에 속한 자, 그런 것으로 기롱하는 자, 뭐, 이런 걸 육체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육체적 쾌락을 좋아하고 절대 희생하지 않고 절대 고난받지 않고 자기 이익만 주고 그런 사람들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토를 믿는 믿음의 토 위에서 그리토의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한 장이지만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보고, 그리토를 부활한, 부인하는 자들의 압축해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성경 전체. 지금까지 본대로 신약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토이십니다.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기술을 했고, 신학적인 기술을 한 거예요.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을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여겨버리니까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세밀하게 모든 그 역사 속에 간섭하고 계시고 지도하시고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도 다 다스려 나가시는 분인데 세상은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고 교회도 그냥 몇몇 사람이 그냥 알아서 끌고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주인은,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높이 되신, 높이 되신 주님이 말씀과 성신으로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고,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운 사회, 여기 세상에서 볼수 없는 사회, 그런 세상에서 볼수 없는 덕성을 발휘해, 세상에서 볼수 없는 그런 사상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회예요. <웃음> 그분을 알면 그런 사회에 속한 자로서 늘 미흡한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그분이 을그분은혜 방도로 주신 걸 의지해서 날마다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덕을 구하고 <웃음> 그러니까 그리토를 모르면요, 역사적인 예수 정도로 알고, 뭐 조금 병 고쳐주는 예수, 또내 가난을 좀 해결해주는 예수, 이 정도로 알면 진짜 아주 모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구세주가 되시고, 또, 어, 그분은 심판주가 되신다. 성경 전반적으로 다 알려주는 거 그 그리토를, 그래서 그 개혁자들이 그, 오직 그리토를 얘기한 거예요. 오직 그리토라고 그 다섯 가지 줄립 그 그리토 중심의 그 영광과 은혜와 믿음과, <웃음> 그, 그런 모든 그 내용들이 그 전체 그리토를 다 얘기한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오직 영광 오직 그리토 스그 <웃음> 오직이라는 게 전체 그리스도를다 투영해 내는 삶이에요 세, 세상에서 볼수 없는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시, 죽도록 독생자를 내 보내주신 거고 또 독생자를 내 보내신 걸로 부족하니까 성신을 또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 지도하셔서 그 새로운 사람을 형성하고 살아. 가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이게 운동으로 할 일이 아니죠. 이게 진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진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진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해 진짜 주님께 받은 사람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해게 음. 신약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그를 부인하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심판이 오게 되는가 음. 얼마나 또그 비스무리한 가짜들이 그의 모양을 흉내내는가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세밀하게 이제 마가 복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서론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이 들어 있는 복음서 초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으로. 어 어,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축약하여 한마디로 한문장으로 말하는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도의 신성적인 에,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고 곱게 할 자로서 세례 요한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마가는 이사야서와 말라기를 인용함으로써 예수 그리토의 복음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토께서 주대심을 믿게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토의 주대심을, 그 이제 그 로드십이잖아요. 그 주대심을 바르게 알면 그서번트십 종의 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토는 언약의 주이시지만 또 언약의 종으로서 오셔서, 언약의, 에, 언약의 주이시지만 언약의 재물이 되셨어요. 언약의 당사자이시지만 언약의 종이 되셨어참 신비한 일이죠, 그게. 그런데 우리가 또 언약의 종으로서 살아갈 모든 그, 모델로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믿고 이제 다르게 그리스도의 주제심을 믿고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여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물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께서는 성신으로 세례 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성신으로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을 그리도께서 하실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니까요? 절실하게 의지해요. 그걸. 그냥, 설공설공, 대강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아니면 주의 자녀로서의 품위도 나타내지 못하고, 이거 아니면 내가 주님의, 주님과 함께 사역을 못합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이거 아니면 주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런, 이런 병든 자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의원으로. 그치. 자기가 조금 살아있는 사람, 자기의 의의가 있는 사람, 절대 여기에 얀내와 얀브레가 맨날 배우지만 못 올라가. 여기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길가밭, 돌짝밭, 예,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열매를 못 맺는 이유에. 첫, 첫 출발이 잘못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내 성한 것이 없다. 물론, 속도 다 마찬가지지. 우리 영혼도다 부패해가지고. 주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셔야 된다. 그걸 알고, 절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오직, 말씀. 오직, 예? 이건, 세리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신약에 이루어질 구약에 약속된 그 신약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그, 그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신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즉 성, 성신이에요. 성신이 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한 것들을 태우시고. 정하게 하세요 그것이 언약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분을 그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미 그렇게 그런 식을 그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공식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그걸 그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행함으로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에요. 항상 주님의 명령이 우선 주님이 살아라, 나오라 하니까 들으라 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 오니까 내가 그 말씀을 회개하고 믿어서 주, 주님의 말씀을 누리는 거지 그게 내 공로가 돼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 너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신들매도 신발끈도 내가 들지 못할 종도 안 되는 존재들. 이게, 복음이라는 게 깊은 소식이잖아요. 사람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거기로 초청하는 게 깊은 소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짐승 같고 아주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들인데, 다시, 우리를 창, 말씀으로 창조 하시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 요한은 구약의 모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을 총 압축해서 총 요약해서. 총 정리해서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다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례를 받으시고 성신의 이끌림을 받아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를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딱할 일이 이제 딱 끝나니까 당신의 사역을 그 이방에 갈릴리 거기에 복음의 빛이 비쳤다 하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서 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도 다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어떤 얘기를 쓴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가 담긴. 세례 요한이 잡히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선포에서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신 가운데 당신의 사역을 명확하게 가르치십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왔다. 가까웠다는 것은 이 왔다는 뜻. 왔다는 거예요. <웃음> 아, 아직 안 왔다는 게 아니에요. 왔다는 표현입니다. 이러고, 어, 저기 시제 히브리에서 시제로 보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란 <웃음>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의 돌을 보여주는 것.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어, 본서 초두에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어,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의 성취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름에 있어서 성경대로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그 자기 그 가려요. 그 그리토에게 연결 안 시킨다니까요. 그걸. 구약만 믿는 사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으니까, 이, 그, 그, 저온 세상에 구주로 오시, 오셔서 고난받으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으로 안 본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유대교.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걸 연결하는 것입니다. <웃음>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위기에 때었는데 성도들이 이사에서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된다면 이제 큰 의미가 있는. 물론 이사에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장에서 55장까지. 그리그리도의 종의 그 사역이 나와 있고요. 56장부터 66장까지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삶이 쭉 이어져 나옵니 고난 고난 받는 메시아와 연합된 자들의 삶. 그래서 66장에서 계시록 22장의 내용이 나와요. 신천 신지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고난을 고난받는 종과 연합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들어갈 그곳, 거기에는 거짓말하는 자, 술 취한 자, 이런 저기 주술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게 6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 그리토 중심으로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은 열려지지가 않는 거죠.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로의 박해를 고난의 박해를 당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다 의미가 있어요 왕으로 오신 그리토, 종으로 오신 그리토 또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리토 또그 영적인 그리토 복음서의 내용이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 다음 시간에 이제 마가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